이겨맨, 로블록스!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저희가, 거미인간이 되어보 들어 하겠습니다. 이겨맨! 딱 거미하고 싶어요. 오? 과연, 어? 첫 번째 거미인간은 누가 될 것인가? 오랜만이군. 오랜만이군. 오오오! 어. 일단, 리아는 아니겠, 아니겠. 어? 어? 어? 개거미? 어? 나도 돌격해! 개검이다! <웃음> 개검이가 됐다! <웃음> 역시 이럴 줄 알았다니까 이 개검이! 저.. 저럴 수가... 어.. 어.. 어.. 어.. 어.. 어.. 뭘! 뭘! <웃음> 뭘! <웃음> 뭘! <웃음> 어? 이거 문 여는 거 까먹었다. 뭐, 키가 버렸어? 이거 변한 거 같다? 자, 아닌가? 애들아 빨리 알지? 물 탈출하는 방법 이거 문 어떻게 열어? 클릭 아자 빨리빨리 탈출하는 거야 어, 밖에 뭔가를 본것 같다는데? 왔나봐, 거미가 뭘! 뭘! 뭘! 개고미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거미 아! 아! 아! 아! 아! 아! 거 아! 아! 이 개구리, 냄새를 잘 맡아! 어, 음, 레드 레드키, 어떻으지오랜만에까먹었네 어, 저기 어뜨려 데려가, 데려가. 야, 거기 내려가면 안 돼. 아, 안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건전지 건전지. 야야야, 미야 잡아 먹겠어. 음, 음, 이 뼈다기는 얘, 초코 맛이네. 이거 어어야저 개고비 봐. <웃음>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너란머리너 여기 익숙한 향기가 나. 오? 노란색 끼 노란색 끼얻어 끼. 무한색이 어, 이미 썼어. 썼어? <목소리> <목소리> 미호야, 거기 같이 있으면 어떻게? 불어서 열심히 봐. 어, 착하지.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목소리> <해야 돼? 목소리> 나 갈게! 꼭 탈출해! 못했어! 얘들아어 어우 뼈가 달아! 구독! <낭나> 야 리아 오늘 무시 사고왔네 <웃음> <웃음> <웃음> 야 뭐야 리아 왜 이렇게 보했어너왜 일찍 됐어 너 일찍 놈이 되려고 하는거지 이분이좀더안 빠져서 어, 말이야 어? 리안가? 리안 아 어? 어? 나다 어? 그렇잖아 왜 <웃음> 그러지? <웃음> <웃음> <웃음> <야, 부르지>? 검이야? 무슨 <웃음> 어, 문 닫아야되겠어? 어이 u look 냐멍청 e you now. Oh, monk. How 아 a n t you say t h 미 t 야 어디 숨었어? 어? 이 a t is 네 h i s What is t h i 안 무서워 어때? 오! 음, 어떻게 날 거지? 오! 아! 아! 아! 아! 미안해. 고미야날제 곳에. 뭐뭐 파줘. 뭐뭐 파는다면 거짓말이야. 싹 보내. 어디 가? 잡아 먹을 걸. A few moments later. 음. 됐어, 됐어. 거미가 배가 많이 고픈가 봐. 너 내려가서 적어놔 해. 열심히 놔, 빨리. 응. 시간이야. 이거 시간 싸움이야 <웃음> 거미야 거기서 뭐야? 아, 거미 내려갔다. 뭡거집을발견했 봐. 색 열쇠 찾았어? 아직 스프레이 코량 열었 열어.. 어, 열었네. 네가 열었어. 근데 리안은 어디 있어? 리안 죽었어. 문 열었다! 나 하자! 나 풀이 없다! 잉 못하네! 좋아요! 어떻게 알아? 내가 알아! 떨어지는 방향이 처음부터 인염맨 쪽이면 이건 단미호야 아닌데? 저리 가! 아. 어? 아. 재미하다! 하하하하 <웃음> <웃음> <웃음> 살쾡이란 <살킹이단> 말 있어. <웃음> 반드시 노려 그다음엔 살쾡이야. <웃음> 집중한다. 어? 잠깐만 내 거미 엉덩이에 똥치졌는데 <웃음> 이거 <이건> 뭐지? <웃음> 팬츠. 나 펜치 얻었어. 렌치 얻었어. 혹시 문신 거미라고 하네? 일진 <웃음> 거미다. 진거비를이라고 알아? 저, 사와. 무서워, h 서워 쟤. 저, 저, 저. Ledeki, Ledek, 레드 키, c h 썼지? 응 레드키 썼지 썼구나. 저 얼굴이.. i Sotchi. s 봐 t c h i s o 이 c h i 어 o 어 c h 봐! s o t c 봐봐. 봐. 하아싱그러 <웃음> <웃음> <웃음> 아, 아니 얼마나 무서워려 이래! 그래. 렌치 준비해 렌치! 알았어! 내 10% 투 털려놨어! 알았어! 렌치 준비 완료! 어 그래 내려가서 따면 돼나 노란색 이었 어디있는지 아니까 일단 따! 알았어! <웃음> 현미가 2층에서 뭘 하고 있는 거같아 여기 하고 노란색 열서 필요하네 너 항상 여기 어딘 자, 근데 못 가. 그래도 지키는 게 아닐까 범위가 그런 것 같아. 음, 이 근처를 지키고 음, 음, 음, 음, 음, 음. <놀람> 여기 열고 싶으면 탐험을 해야 돼. 이쪽 방에 열쇠가 두 개나 있어. 이쪽 방. 어 뭔데? 음. 어, 음. 어, 음. 어, 아직도 왜 이렇게 지키고 있어? 어 뭐야 이거? 어 저기에 열쇠가 있거든. 여 매나 그 다음 열쇠가 말이야. 아, 알았어 알았어. 아침 것 같은데. 어떡하지? 이, 이 위에 어, 열쇠가 없는데? 이 위에 없어. <웃음> 어. 아, 왼쪽 방에. 왼쪽 방에. 왼쪽 방에. 어. 어. <웃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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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전 지금 여기 또 있어. 그래, <웃음> <큰일> 났다 <웃음> 거미 녀석 이제 거미줄이 없을 걸? 이걸 노리면 되는 거야. 빨고? 오! 어! 보라색 여기서 얻었지만. 그건 지금 못 써. 이렇게 빨간색이, 초록색 열쇠가필요하겠군 A few minutes later.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템 붙었다. 아아아 진짜 겁이 아나제 뭐야 이제 건전주랑열쇠만 있으면 돼 오바 오바 누가 하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쟤 이거 못 가져가게 하고 있어 <웃음> 저쪽에 가지 말고 거기서 건전지를 챙겨 그치? 멈춰가지 <웃음> 나 간다! 이때 눈치채기 해서는대 보라에서 서 어디다 지 2층! 방금, 방금 오, 있었던, 아니, 곳. 이... 있었던 곳! 건전지 있었던 <웃음> 곳! 그러세 근데 거기서 어떻게 나갈려고? 탈출이야 <웃음> 음, 음, 음. <웃음> 수고했어 탈출이야 <웃음> 범이야!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우리 나 입구 열었으니까 일로와. 아, 아니야, 아니야. 나 입구에서 보자, 입구에서. 어... 음. 오케이. 이기면... <웃음> 아. 오케이. 이겨봇! 추가. 이게 조금한 게, 게. 어디서? 에이, 어? 디서거이 이거, 이거, 이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다완벽 이거, 이 이거, 다이 자, 어쨌든 여러분들 도망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뿅 구독 뿅 좋아요 빙. 안녕